세월이 지남에 따라 번들거리고 상처난 가죽과 더불어 더욱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어 입고된 제네시스 DH입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G80 스포츠용 핸들입니다. DH와 G80 스포츠용 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포크 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용은 3스포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핸들 특유의 펀칭 디자인과 더불어 잡는 부위가 더욱 두툼하게 되어 있어 잡는 맛도 매우 좋죠 에어백 모듈의 모습입니다 기존 에어백은 형상이 맞지 않아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죠 클락스프링도 G80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백 단자 형상이 맞지 않거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제네시스는 트렁크 쪽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전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주고요 핸들 탈거 전 TDC점을 참고해 컬럼에도 마킹해줍니다 핸들 및 클락 스프링을 탈거하고요 DH-G80 핸들을 달 경우 몇 가지 부품들을 이식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선 모듈과 패팅 모듈이 그 대상이죠 신품 핸들에 관련 부품들을 이식 후 조립해 줍니다. 허브 볼트에 나사풀림 방제를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신품 에어백 모듈을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난 핸들 대신 유분기 하나 없는 신품 핸들로 바뀌니 괜히 뿌듯하네요. 가죽도 두툼하니 잡는 맛도 일품인 것 같습니다. 핸들에 위치한 모든 버튼들과 더불어 패드시프트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헵틱 모터도 잘 작동하고요. 열선 핸들도 잘 작동합니다. 진단기를 통한 DT 체크까지 완료, 출고합니다. 깨끗하네요.